안녕하세요 부동산 해설남입니다 오늘은 집값이 이제 계속 오르는 이유와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저의 견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이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이번 상승장은 예전보다 오랜 기간 상승하고 있고 더 많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 하락할 때가 된다고 라 생각하십니까? 지금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락장의 신호는 현재 전혀 없습니다. 하락이 오려면 미국과 일본처럼 대출로 인한 큰 버블이 예전처럼 오든가 아니면 외부에서 큰 충격이 우리한테 다가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 2008년도에 리먼 사태와 같은 것들이 오니까 저희가 부동산이 이제 하락하게 됐습니다. 중국이 무리한 투자 행위로 인해서 경제가 뭐 심한 침체를 겪는 상황이 온다든가 하면 우리는 이제 수출이 제첫 번째 국가가 중국이기 때문에 외부에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돈의 흐름과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주게 돼서 부동산 하락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두 가지 다 현재는 해당되지 않고요. 해당될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 일본, 한국, 중국 모두 돈을 끊임없이 풀고 있는 거 아시죠? 이렇게 돈을 많이 푸는 것이 올해 말까지 계속 될 것입니다. 미국은 코로나가 끝나면서 부동산 가격이 다시 급격하게 오르는 것도 아시고, 알고 계시죠? 상승이 더 남았다고 라 봐야 합니다. 그러면 상승이 더 남았는데 조금 더 오르고 조금 더 오르고 그다음 하락할 것을 대비해서 현재 집을 팔아야 할까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상승은 얼마가 될지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상승이 끝나고 하락이 올지 우리는 현재 알기 힘듭니다. 다만 상승이 끝날 때 그리고 하락이 올 때는 신호들이 보이기에 그 신호들을 계속 확인하면서 투자 행위를 우리는 해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신호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로 아파트 미분양이 생기는 겁니다. 미분양은 경기도 외곽지역부터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락이 시작된다면 그 외곽지역 미분양이 중심쪽으로 서서히 들어오게 됩니다. 2008년도에 리먼 사태 이후부터 외곽지역 미분양이 이제 발생이 된거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요. 미분양이 점점점점 점점 이제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락이 오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장의 공급이 수요를 넘어서야 합니다. 여기서 공급은 정부에서 얘기하는 부동산 침체기 때의 공급과는 좀 다르고요. 수요가 넘쳐나기 때문에 그때보다도 더 많은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공급이 되나요? 현재 통영통장을 갖고 있는 국민이 2,500만 명이고 이는 국민의 절반이 집을 사기 원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집을 사기 원하시는 분들의 생각은 부동산 침체기에는 집값이 오르지 않고 그리고 전세도 안정이 되니 집을 사야 한다는 생각이 크게 들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시대는 나를 위해서 사는 시대 아닙니까? 전재산을 부동산 하나에 넣어두고 힘들게 살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집값이 오르고 집값이 오르면서 전세가가 오르게 되고 그러니 집도 사지 못하고 전세에서 월세로 들어가게 되니 오히려 이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또한 집을 산 사람들 얘기들을 많이 들으니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생기게 되고, 자산 격차는 두 배, 세배 계속 심하게 벌어지게 됩니다. 자산이 없으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돈가치는 하락하고, 오히려 자기의 자산은 마이너스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공급은 굉장히 굉장히 처참합니다. 정부에서 말하는 공급은 현재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무주택자들에게 지금 정부에서 대출을 이제 또 풀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시장도, 정책도, 국제적인 상황도, 통화량도 모두 집값 상승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전세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예전 집값보다도 전세가가 높아지는 현상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전세가가 집값을 받쳐주는 형식이 되거든요. 거래 절벽인데도 집값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거래 절벽이 되면 어땠냐면, 등락폭이 심했습니다. 그리고 하락하는 경우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금의 상승장은 이게 등락폭도 거의 없습니다. 거래 절벽이 생긴 이유가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탄 정책이 과정한 양도세, 그리고 임대 사업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이게 거래할 것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팔 파는 것 대신에 증여를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양도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금리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금리는 부동산에 영향을 주나요? 네, 줍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의 부담을 느끼게 되잖아요? 금리가 내려가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데 한결 가벼운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금리가 내려간 만큼 내려간 시기에는 부동산의 상승폭이 좀더 커지곤 하고요. 금리가 올라간 만큼 올라간 시기에는 이자의 부담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금리가 내려간 만큼 내려간 시기, 올라간 만큼 올라간 시기라고 얘기했습니다. 부동산은 금리가 내려가는 시기에 꼭 상승하는 것이 아니고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표를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한국부동산은 예전에 이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올랐는데, 금리가 다 내려간 상황에서 집값이 오른 것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뭐, 2008년도에는 이제 리먼 사태로 인해서 부동산 상승이 빨리 꺾이게 된 경우라서 요거는 이제 제외하겠습니다. 금리가 다시 떨어진 2009년에는 집값은 계속 떨어지게 되고, 2014년부터 집값 상승이 다시 시작됩니다. 그 예를 들어 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금리가 계속 올라서 기준금리가 뭐한 5%가 되는 시기가 되면 이때는 우리가 좀 조심히 상황을 잘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금리가 지금처럼 바닥에서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시기는 금리와 부동산의 상관관계가 많지 않습니다. 바닥을 기고 있는 금리가 처음 오르는 시기가 오히려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요. 금리가 오른다고 라 하면 겁을 먹고 집값이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시기부터 5% 정도까지 올라가려면 2, 3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립니다. 집값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통화량을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통화량은 10년 전에 비해서 3배가 늘어났고, 이는 전 세계적인 추이이기도 합니다. 10년 전 부동산 상승기 때보다 통화량의 증가만 본다면 지금 집값의 상승이 3배는 더 상승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고용률 올라가고 있, 있고요. 수출 잘 되고 있고요. 소비도 잘 되고 있고, 통화량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인플레이션도 오게 됩니다. 경제가 좋아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는 것이고 침체를 지금 발견할 수 있는 상황이 절대로 아닙니다. 경제 상황이 더욱 좋아져서 자산 가격은 올라가게 되고 집값이 더 상승하게 되는 구조가 펼쳐지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상승은 계속된다고 라 얘기하는 겁니다. 무주택자이신 분들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집을 사셔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집을 사야 투자의 개념이 잡히고 관심이 생기고 다음 투자 시기에 올바른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 경험입니다. 1주택자분들은 집을 홀딩하십시오. 지금 시, 집을 파는 시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4주택자분들은 포티폴리오를 다시 짜십시오. 오르지 않는 부동산, 뭐 오피스텔 같은 것들은 정리를 해서 세금을 줄여서 더 좋은 투자처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주택 분들은 사실 말씀을 안 드려도 많은 관심과 실행을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다 따로 말씀드릴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어느 아파트를 지금 현재 사야 되냐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자리가 많이 들어오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입주 물량이 끝난 곳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교통호재가 확실한 곳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조금 덜 오른 곳이 있습니다. 그런 아파트를 찾아서 구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을 계속 찍으면서 여러분한테 계속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약이 가능하신 분들은 청약을 하는 것이 지금은 최고입니다. 그러나 자점이 안 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행동을 빨리 하셔서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이렇게 부동산 전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이 영상을 계속 만드는데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